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까르띠 시계로 찾아왔는데요 발롱블루 시계입니다 이렇게 브레이슬릿은 이런식의 디버클입니다 열어볼까요? 이런식으로 되어있는 시계이고요이 안쪽에 보면은 문자판이 기호세 문자판이고요 로마 숫자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좀더 물결무늬가 있는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까르뜨의 발롱블루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으로 보시면 발롱블루란 뜻이 조약돌이죠. 그래서 옆에서 볼 때나 위에서 볼 때나 이렇게 동글동글 잘 마모된 조약돌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를 보시면 까르뜨의 각인이 써있고요. 그리고 감춰진 크라운 이게 가장 포인트죠. 한번 열어서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돌리면 아주 가볍게 돌아갑니다. 겉모양의 까르띠의 특징인 블루 핸스가잘 돌아가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된 시계입니다. 보시면 뒤에서도 이렇게 독특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까르띠의 대표 시계 라인 중에 하나인 까르띠의 발롱블루 시계를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보시다시피 디버클입니다.